엄마, 아빠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갈 건데 아니, 널 진짜 따라 안갈 거야? 아, 그치만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웃음> 저는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알았어. 엄마, 아빠는 아주 늦은 밤에 돌아올 거니까 집에서 말썽 부리지 말고 있어. 알았지? 예, yes, sir. <웃음>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여보 갑시다 안 아. 아, 뭐? 아 자유다 자유 I'M FREE 야너 가기 싫어서 꾀병부린 거지? 뭐해 오빠는 약속도 없애시면서 괜히 시골까지 내려가기 싫으니까 거짓말 착자라 야싸 자식아 난 너와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웃기시네 후후후 <웃음> 야 이게 중요한 약속이냐? 어 진짜 오빠 너무 인생이 노잡인거 아니야? 하늘같은 오라버니한테 그런 못된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 짜증나는 말 하지 말고 빨리 비켜 하늘같은 오라버니가 게임하시는데 그냥 어디? 피! 오오오오 시끄러. 오 진짜. 오 알았어. 아이, 잠깐 비켜줄 테니까 조금만 해야 된다. 흠, 진짜 그런 것이지, 해피카아휴 진짜. 에? 왜? 맞아. 요두두가 분명 냉장고에 맛있는 걸 숨겼겠지. 어. 뭐가 있을래나? 오, 오 예. 역시 요르르는 혼자서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구석에 음식을 숨긴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컴퓨터에서 비키지 않으면 먹어 버리겠다고 협박해야겠다. 좋았어. 흐흐흐. 어. 어. 근데 이거 잘 보니까 꽤나 맛있게 생는 걸. 쭈 조금만 먹어 볼게. 흐. 음. 어? 어? 음, 음, 음, 이거 괜한 맛이 괜찮.. 어, 어, 녀석.. 어, 어, 헉, 다 먹어버렸잖아? 왜이러미 어, 이리.. 오빠.. 설마 지금 내걸 먹은 거야? 내가 네? 아끼고 아끼날 소중한 푸딩을! 왜? 뭐, 뭐? 하늘과 둔오라버니가좀 먹을 수도 있지? 진짜 도둑이 따로 없네 그, 그, 그, 그, 그럼 너는 너 혼자 먹으려고 맛있는 거 꽁꽁 숨겨두고 나는 먹으면 어디좀덜났냐야 시끄럽고 내꺼 물어 내 내꺼 물어 내 내꺼 물어 내, 물을 내! 내, 물을 어, 내! 어, 그래 물을 내면 되잖아 사주면 되잖아 그래 하여간 정말 이런 오빠가 내 오빠라는 게 너무 짜증 나 다른 집 오빠들은 다 착하고 동생 챙겨주고 그런다던데 우리 오빠는 못생겼지 성격 못됐지 동생 음식이나 담내고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고 공부도 되게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못생겼잖아 정말 오빠랑 같이 이이이 나도 마찬가지거든. 너 같은 애 말고 엄청 착하고 말잘 듣는 여동생이면 좋겠거든. 너도 맨날 오빠한테 야야야 거리고 소리만 빽빽지르고 컴퓨터만 하면 뺏고 도생 음식 탔는다고 하는데 너도 밥 먹을 때니밥 네 위에 있는 피망이나 당근 다 나한테 주고 소스지 뺏어 먹잖아. 야, 물어내 준비는 하셔.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면 다 잃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음> <웃음> 어쩌다 저런 동생이 내 동생인 걸까? 어, 동생이 조금만 더도 오빠 대하드시 대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맨날 소리만 빽빽지르고 어, 나 진짜 어, 착한 동생 작알동생, 착한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 어, <웃음> 아, 진짜. 저런 게내 오빠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하지만, 이건 말렸을걸? 손만에 숨겨놓은 케이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웃음> 어, 여기 위에 올려놨는데. 아, 왜 케이크를 맨 위에 올려놨지? 이, 아, 손이 안 닿네. 어, 잡았다. 괜찮아? 어? 엄마! 아빠! 어, 뭐야, 너 넘어졌어? 상처는! 자, 저... 누구세요? 에? 오빠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엄마 아빠는 기억이 나는데 음. 헐 이거 큰일이야 엄마한테 말을 해야겠어 나는 네 오빠야 저한테 오빠가 있었군요 에, 에, 에, 잠깐만 엄마한테 내가 전화 좀 할게 뚝뚝뚝뚜르르륵 뚝뚝 어이, 어 엄마 큰일 났어요 어 요르르 어 어이, 빨리 늘었냐고요? 어... 아니요? 에이 그보다 아이, 에? 집 청소를 했냐고요? 아니요? 아니 그보다 요르르가 네? 이정기밖에서 오늘 밤에 온다고요? 안녕 또... 오늘 밤에 오신대 네... 근데 저한테 오빠가 있었때니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본 부분 지역 상실증이었던가? 저는 어떤 동생이었죠? 너너너너는 아주 밥을 싸가지 말아먹은 어어 아, 어. 응? 어. 음? 네 제가요? 어 잠깐 이 기회를 삼아 요루루가 아주 착한 동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이, 어이 너는 아주 내 말을 잘 듣는 싸가지가 있는 동생이었지.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나를 엄청 존중하고 멋지게 바라봤어. 오케이? 어, 어, 어, 무엇보다도 어, 너는 어, 나를 전력스러워했고우상시했어 어, 어, 오죽하면 너의 장래 희망이 어이, 나였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을 아주 잘 따랐어 해잘라는건다좋고 아주 친절한 아이였지 음... 그렇죠? 어, 기억은 안 나지만 저건 누가 봐도 착하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어, 맞다. 어, 어, 엄마가 어, 빨래 어, 하려 있지. 어, 어, 어, 그렇지. 어, 야너 따라와. 자, 아, 저... 어, 어, 빨래 이렇게 놀면 돼요? 알로하. 아, 아, 아 그래 그래. 아, 아주 잘했어 내 동생. 아, 알로하. 정말 오빠 맞아요? 아 그럼 내가 너의 하나뿐인 네가 존경하는 너의 오빠지. 정말 제가 존중하던 오빠예요. 하지만 저 되게 눈 높았던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뭔가 지금 이 상황에 마음을 들지 않는 느낌이에요. 음. 역시 여주, 저기 좋아. 하지만 어, 하늘 같은 오래보니의 말을 감히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기억을 잃은 상태에선 기를 사람이 오빠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 그래, 그래. 아예 그거다 했으면 아, 이제 내방 청소하러 가자. 가자. 에이, 음. 음, 속속속. 좀 도와주지! 어허 나는 집 청소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오직 여동생인 너가 착한 신달렐라의빙의에서 혼자 청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었다니까 제가요? 아 그래 너가 얼마나 청소를 좋아했는데 어때 지금 막 엔돌핀이 돌지 않아? 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짜증나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웃음> 어쨌든 하늘 같은 오빠가 지금 컴퓨터 게임 중이니까 맞아 청소 다음에 불러. 네. 예. Yeah. 배고픈데 노 돈으로 피자 좀 시켜 먹어도 되지? 음, 네 뭐. 아, 피자 배달이 두두두두. 피자 한판 배달이 주세요. 아, 피자가 벌써 왔네. 아, 너도 한 조각 먹어. 너는 언제나 음식을 조금만 먹어서 한조그만 먹고 나머진 내가 다 먹었어. 우린 이렇게 피자를 오순도순 잘 먹었단다. 너는 착한 동생이었으니까 한조그만 먹어도 불평도 안 했고 말이야. 냠냠냠 그래구 냠냠. 언제네 나. 어. 아 냄새오 아우 아우 시국창 냄새 깨우깨우 깨우깨우 깨우깨야 동생 야 동생 네 빨리와 아 다른게 아니라 불좀꺼줘 <웃음> <웃음> ㄲ ㄲ ㄲ ㄲ ㄲ 평소에 요르르였다면 절대 안았을 텐데. 착한 동생이 있으니까 너무 좋구만. ㄲㄲㄲㄲㄲㄲ. <놀람> 어. 뭐야 이거? 뭐야 일기장인가 보네? 뭐라고 적혀있나. 김미하 오빠라는 게 짜증나. 오늘도 내 푸딩을 뺏어 먹었어? 성격 완전 개빡해. 오늘도 오빠랑 치고받고 싸웠다? 뭐야. 완전 색이 안 좋았었나보네. 엄마 왔다! 아휴, 힘들어. 아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몰라. 어, 아휴! 주방꼬리 이게 뭐야? 어이, 냉장고 음식들이 어, 왜 죄다 쏟아져 있어 어이, 이 케이크는 뭐야? 어. 어. 아, 근데 얘들아! 엄마 왔다니깐! 어,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웃음> 아, 얘가 왜 그래? 아니 그나저나 냉장고는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음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쏟아놨어? 그게 있잖아요 엄마 내가 오빠를 키워 응? 응? 이 케이크는 네가 또 사다가 숨겨놨구나? 보지도 못한 케이크인데 어? 그래 그렇게 된 거였어 다 기억났다고 뭐,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났냐니까? 이거 새끼 뭐야? 진짜 지가 새끼미야! 너왜 그래? 사진이 분해시켜주지! 으악!